애지랑 중지가 어느 게세 건지 알아 모른 한번해 보자. 어. 여보 가! 어. 노. 아니야. 세 거야. 아니야. <웃음> 이지갖고 놀아 어쎄반가 아... 그러니까.. 가정도. 또 지방 갔건.. 세고는 너무 하다리고 있어 중시 때문에 못 가는거지 응. 지금 기다리고 있어.. 는보야 운즈가 무서워서 가져가지도 못해 저는 지금 가져오고 싶은데